안녕하세요 작가님 대단히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 속 시원히 답이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음. 생각을 정리하거나 스토리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때 직접 노트의 수기로 정리하는 것과 컴퓨터 워드로 정리하는 것이 두가지가 서로 차이가 있을까요? 음. 저는 직접 펜을 들고 종이에 써나가는게 생각을 정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느낌인지 아니면 실제로 뇌과학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웹툰스쿨 음. 책에 나온 작가님의 작업과정에서도 취재나 아이디어 발전 내러티브 아크 에피소드 설교서 설교도등 수기로 쓰진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모두들 털하입니다. 나는 이거는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법서나 뭐그 베테랑 작가님들, 기성 작가님들의 약간 노하우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분의 개인적인 방법이고 음. 개연적인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안 되는 게 사실 뭐 거,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뭔가 힌트를 잡을 수 있는 열쇠가 조금이라도 되면 좋겠다 네네네. 해서 이제 하시는 것들인 건데 그게 마치 이제 정석적인 방법인 것 마냥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방법이 너무 지금 너무 개인적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지극히 저는 개인적인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노트에 펜으로 뭔가 쓴다는 것들은 그 촉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분이라든지 하다못해 종이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본인한테 영감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음. 어떤 것을 선호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실제로 되게 네, 그 음. 흥미로운 글을 봤는데 수기로 쓸때 종합적인 감각을 활용한다 하기 때문에 음.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뇌를 사용한다는 내용은 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직접 펜을 가지고 여따 이렇게 쓰면서 뭘할 때랑 이거 을이 타자를 칠 때하고 분명히 용도가 좀 다릅니다. 수정할 필요 없고 편집할 필요 없는 글 대표적인 게 뭐죠? 그냥 막쌓아리는 거. 예를 들면 음, 아이디어 음, 음, 음. 그리고 발산적으로 막 나가는 거. 요런거할 때는 써요 이렇게. 근데 쓰고 있으면 저도 예전에 그글쓸때 느낌이 나서 실제로 굉장히 좀더 뇌가 활성화되는 것 같고 그 느낌이 있어요. 음. 뭐 과학적으로 물어보시는 거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겠고 근데 이제 어 효율적으로 빠르게 자리바꾸거나 편집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글을 쓸 때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적인 일을 할때 작업 준비 과정을 손으로 많이 쓰고요. 그래. 작업, 본 작업은 거의 다 워드를 써요. 근데 이거는 타미호자가님 말씀처럼 아이님이 손으로 수기로 쓸때더 느낌이 좋다고 하시면 맞는 방법인 거예요. 본인한테. 근데 이게 너무 손으로 쓸 때의 장점화, 장점 대비 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너무 커진다. 음, 너무 음, 이거 음. 일하는데 문제다. 그 정도까지만 안 가시면 됩니다. 양쪽을 맞아요. 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어느 쪽 어, 어느 쪽이 더 자, 나한테 잘 맞더라. 음. 할 거면 두 번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보시는 게 좋고, 맞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무사 말리행이라는 작품을 하고 있는 배민기 작가라고 어, 네. 있는데 그 작가님은 아직까지도 연필에, 연필로 연필로 죠그 펜으로 잉크로 어. 이제 어. 그려 종이에 그린 다음에 스캔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채색을 해요. 아 민기형 올드 스쿨이에요 클래식이야 클래식. 본인이 효율이 떨어지는 걸 알아요. 어. 이 작,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펜긁는 소리 자체가 어. 자기한테 에너지가 된대. 요 그거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은데. 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도 뭐 효율자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져서 효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이 계속해서 만화를 좋아하게 만들고 뭔가 창작열을 끌어올 릴수 있게 하는 음. 아, 아주 좋은 그 효율이라 어떻게 보면 그쪽 효율을 따지면 훨씬 더 좋은 거죠. 어차피, 작업, 어차피 작업은 평생 하는 거고 음, 힘든데 음. 조금이라도 내가 즐거운 방법이 있으면 맞아요 맞아요 그걸 쓰는 게 좋지 않나 그왜 타자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청축, 갈축, 적축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키보드 모으고 음. 막 하겠어요 그렇죠. 다 그런 겁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좋아하는 만년필과 잉크가 있고 맞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되 I'm n o y o u